엘리베이터 탈때 먼저 내리는 사람 양보 안 하고 먼저 탈때따 문이 열립니다. <웃음> 맞아. 저 골목이 너무 싫더라고. 나 그래가지고 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들어오잖아요. 막아. 네,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웃음> 막아요.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막아요. 아 진짜로. 있죠. 없을 수가 없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어쩔 때? 저는 인스타그램 팔로인이 80%가 다 여자일 때. 아, 진짜? 어. 또 다른 건 없을까요? 발냄새나 겨드랑이 냄새 많이 심할 때? 아, 진짜? 아, 안 나요. 안 나요? <웃음> 제가, 마... 제가 맡아봤어요. 아, 그래요? 언제? <웃음> 나잘 때? 언제? 여자들은 어떨 때 남자에게 환상이 깨질까? 이게 지난번에 남자들은 어떨 때 여자들한테 환상이 깨질까 했었어요. 음. 반대편입니다. 음. 워요 음? 양종훈이그엔딩을맡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프닝을하자고 <웃음> 여자들은 어떨 때 남자들에게 환상이 깨질까? 뒤에 뒤에 봐봐. 고서나 <웃음> 오프닝 하는 거이영인데여자들이 남자한테 나이 봐봐. 을생겼을 때? 고리가별을일 <웃음> 때. 아. 아, 근데 네, 나 그거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여자들은, 아니, 저래 들은 거예요. 남자를 사귀잖아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 남자에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처음 할 때마다 뽑기 하는 것 같아요. 어 오, 나도 얘기 들어본 적 있는 것같아이 사람이 뭐 나의 기준에 충족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재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요즘 자만추를 한다고 하던데 자보고 만남을 추고 그래서... 주변에 이런 커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털이 없을 때 머리에 비듬이 있을 때 정답 그 입술이 터질 때 아까 뽀뽀해서 없어진오 입술 튼 사람이랑 그 뽀뽀하고 싶어요 아 제가 립밤 발라서 뽀뽀해 주면 되죠 오 사랑꾼 납셨다 아주 <웃음> 아그첫 만남에 온못 입고 나왔을 때 진짜 좀못 봐주겠을 때 어. 오. 진짜로? 어! 어, 진짜 나 몰랐어. 어. 패션 테러리스트. 아, 이거. 이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알아요. 스타일이 별로면 만나고 싶지 않다.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옷 입는 게 별로여서 진짜 고민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았었어 근데 그건 자기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내가 이런 게 어울리지도 모르겠어. 하면서 쭈뼛쭈뼛 거리면서 자기 원래 스타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옷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 네. 비교적 후한 편이긴 한데 꽉 끼는 스키니진에 꽉 끼는 반팔티를 입으면 당연히 환상이 너무 깨질 것 같긴 아, 해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 아, 없을 것 같긴 한데. 패션 테러리스트들은 보통 자기가 옷을 잘 입는 줄 알아. 자기가 못 입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찾아보고 기본이라도 하고 나오려는데 이런 사람들은 제가 잘 입는 줄 알고 그렇게 입는 거 백바트 스키니진 입고. 적어도 음. 그냥 아디다스 튜닝 세트만 입어도 옷을 못 입진 않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음. 잘 생긴 사람들도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인상이고 뭐고 분위기가 싹 빡! 그래서 저는 패션 공부를 좀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요.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가. 뭐다 맞춰볼까요? 허세 부릴 때, 콧구멍 클 때, 코털 부릴 때, 코털 부릴 때? 아니 근데 이게 좀 친한 사이면 어, 정훈아 여기 코 여기 이렇게 어, 하, 하면 될 텐데 어. 좀 말하기 어색한 사이일 때 환상이 깨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편할 때는 너가 코털이 튀어나와도 별로 환상이 안 깨지거든요? 맞아, 맞아. 어색한 상황에서 코털이 튀어나오면 은 말하여서 코털 집어넣는 것도 조금 환상이 깨지기도 하고 음... 전 그래서 최근에 코털 깎기로 샀어요. 나도 아침마다 점검을 하긴 해요. 그래서 애초에 나와 있으면 이게 간지럽거든. 그래서 계속 이제 넣는 게 귀찮아가지고 저는 그냥 깎아버려요. 뽑거나. 근데 뽑는 건 위험 하대요 맞아 아프긴 해. 거기 뭐 염증이 날 수도 있고 뭐그래서 음. 하더라고. 어, 남자들은 코털이 좀 많다는 걸 자, 전제로 보긴 하는데 너무 이제 삐죽삐죽 네. 나왔다거나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나오든 말든 상관 안 하는 사람한테는 살짝 아, 좀 정리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글 있구나. 이렇게 튀어나와있고 네네 더럽긴 해. 자꾸 그것만 보이거든 네. 얼굴을 보고 대어야 되는데 자꾸 어, 어? 근데 너 지금 보여요? 어? 지다 어, 잘라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자 다음! 정답 생척할 때 공과 사 구분을 못할 때? 손이 작을 때술 주사 부릴 때 등에 여드름 있을 때 냄새날 때 아! 게으릴때 자기 일에 열정이 없을 때 아 맞네 맞네 연. 어 이것 좀 그렇긴 하다 자기 일 대충 아, 하는 사람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그것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자기 일할 때 굉장히 섹시해 보인다 맞아요 그건 모든 사람이 그렇긴 한데 진짜 각자 자기한테 최적화된 분야들이 있는데 그거 모습조차 제대로 안 하면 다른 일들은 어떻게 하려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연인 간의 관계 이전에도 자기만의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패턴. 그러면 자기만의 삶의 패턴이 가장 잘 보여주는 때가 이제 일할 때인데 맞아요. 그걸 대충 한다? 이런 사람한테 뭔가 신뢰가 있나? 그거 보고 배울 게 없어요. 어.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만약에 알바로 들어갔다. 근데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난 여기서 알바할 사람이 아니니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 잘하면 진짜 반전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래된 연인일수록 이런 모습이 보이면 헤어짐이 좀 빨리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만 좋아해줘. 나만 사랑해줘. 그러면 로미티카는 이도 좋아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결국 이 사람에게 깊은 곳까지 보게 되는데 게을러. 그러면 우리 미래까지 그려가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헤어짐으로 이어지게 될수 있다. 다음! 눈곱 꼈을 때. 털이 없을 때? 잠자리에서 만족을 못 시킬 때. <웃음> 가슴 털이 있을 때? <웃음> 아왜 그래? 가슴 털 있는 사람들이 보면 슬프게 아, <웃음> 집 가서 뽑아야겠다 내일. 도벽 있는 사람. 장발장. 자소비 하는 사람. 현금 안 쓰고 신용카드만 쓰는 사람. 카페 왜 가냐고 할 때? 아, 정답. 지갑 찾기 허세 부릴 때. 아, 어 뭐야? 와,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리얼 팩트임. 지갑 찾기 달랑 달랑. 아, 이걸 싫어하는구나.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웃음> 야 체인 칠링 칠링이야? 야 l 칠링 칠링 제가 또 이런 사람을 한번 봤어요 지갑이랑 차키를 책상에 자꾸 두고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음. 아니 이거 좀 집어넣어 음. 책상 자리도 없는데 왜 자꾸 위에다 두는 거야 어. 그더니 이게 남자의 간지야 어. 아 이러는 거야 너, 나 너무 짜증났어 그래서 아니, 그래서는 있긴 있어요 뭐 카페 같은 데 가면 꼭 이렇게 보이는 데다놓는사람도 있어요 사진 찍고? 뭐 벤츠 이렇게 차키 이렇게 퉁퉁 꺼내놓고 꺼내놓을 수는 있어 불편하니까 음. 지갑도 크니까 근데 아,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럼 다시 착착. 주워서 넣어놓고 다시 아. 오면 은 달랑달랑 지갑을 꼭 올려놔도 차키를 꼭 올려놔도 뭐 브랜드가 꼭 보이게 뒤집어 놓는다거나 이런 건가? 네, 뭐 인스타 사진 찍을 때 괜히 자기 차 브랜드 아. 운전석 보이게 착각 찍고 막 지갑 디올이라고 디올인 줄 알았더니 디오고 아 그걸 또 있어 외제차 차키야 오, 오 뭐야 이거 니차 되네. 라이터였어 <웃음> 아무데서나 담배필 때 지하철에서 큰소리로 전화할 때 야! 라고 부를 때 오오오! <웃음> 너가 아니라 뭐 니! 니 알아서 해라! 막 이런 거 어, 있잖아 그런 게 있죠 친해지고 편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연인 사이에 이름 불러주면 되잖아요 유진아, 정훈아 아니 음.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웃음> 정훈아 정훈아 일로 와봐 이러면 되는데 야야야야야야 일로 야, 야, 야. 야, 와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어. 정이 막 없어지고 야야양정훈 야, 어, 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뽀뽀 가기일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귀 뀌 때, 엘리베이터 탈때 먼저 내리는 사람 양보 안 하고 먼저 탈 때. 우와! 아 이거, 이거 진짜 격공이야. 격공이야 격공이야 이거. 아 이거 저는 진짜 이거 때문에 눈살 찌푸했던 적도 되게 많아요. 어. 어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진짜 그냥 뒷덜미 잡아서 끌어주고 싶어. 기다렸다 타라고. 진짜 왜 그러냐? 나도 이제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타고 있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 아 그리고 원래 이쪽에서 내리면 양쪽에서 좀 기다려주는 게 예의인데 그 사람들이 내리는데 정중앙에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어. 자기 알아서 피해서 내리라고. 따로 문이 열립니다. <웃음> 맞아. 저걸목이가 너무 싫더라고. 아니 그냥... 내 그냥... 아니 그냥 내리는 거 타면 되지. 나 그래가지고 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앞 막아요. 막... 들어오잖아요? 막아요. 막아. 아, 안 내리고? 어, 막아, 막아, 막아. 에이, 문이 <웃음> 열립니다. 역시 막아 일부러. 일부러 역시 막아요. <웃음> 아, 진짜로? 막나니까? 아니, 걸목이가 너무 싫더라고, 진짜. 저 심지어 욕먹은 적도 있어요. 왜? 네? 그 사람이 먼저 타려고 하다가 저를 이렇게 친 거예요. 팍! 그랬더니 아이 씨... 이러면서 가는 거임. 근데 저도 좀 화나가지고 쳐다봤는데 이제 문 닫혀갖고 도망갔죠. 저도 이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진짜 환상을 깨트리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맞아, 맞아. 다음 코딱지 파는 거, 거, 거 걸려서 되게 코딱지, <웃음> 그 책상에 묻혀 있는 거걸 발견했어요. 평생 오늘 없어 코딱지 얘기, 유준호, 유준호. 내가 오늘 얘기 <웃음> 부모님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할 때, <웃음>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할 때, <웃음> 무슨 말할 때하나님 얘기하는 사람. <웃음> 너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웃음> 얘들아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있어. 있어. 아, 정답. 마마 보이. 아! <웃음> 마마 보이. <웃음> <어이. 웃음> 엄마한테 뭐든지 물어볼 때. <웃음> 아. 엄마 나 지금 유진이랑 있는데 유진이랑 파스타를 먹을까 뭐, 떡볶이를 먹을까? 헉! 엄마 엄마 나 이제 그 다음 차수로 옮기는데 뭐 지금 뭐, 호텔에 가져갈까? 호텔에 가져갈까? 엄마 나 오늘 몇 시까지 들어갈까? 나 10시까지 들어갈까? 어 하고 끊고 유진아 미안해. 너 어? 엄마가 열 어, 10시까지 들어오라고해 가지고 이만 오늘 데이트는 여기까지. 오! 어, 어. 손짓도 킹받아. 어. 여기까지. 어, 고장났어. 진짜 그냥 극혐형이에요 집에 세탁기 고장 났어. 그러면 아유. 잠깐만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세탁기가 고장 났어요. 이러고 있어. 왜왜 왜 그러는 거야? 저는 근데 그러면 진짜 아, 엄마랑 되게 친한가 보다. 하고 나와요. 아, 그리고 나와요? <웃음> 마마보이는 아,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못하는 사람보단 마마보이가 나은데 그래도 싫어요. 아니, 뭐 자기 의견이 없어. 엄마, 맞아. 아빠 의견이 다 전부인 거야. 맞아, 맞아, 지금 맞아. 나이가 몇 살인데. 저는 이거는 그런 맥락이라고 봐요.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라서. 아, 맞아요. 효도가 싫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친해 보이는 사람이 좀 보기 좋아요. 응. 근데 어머니... 뭐라 해야 되냐, 이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랑 친한 거랑 마마보이랑은 그냥 별개 의 개념이에요. 그냥 엄마랑 자주 전화하고 되게 가족끼리 사이가 좋은가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진짜 뭐만 하면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고 아 엄마가 옷 골라주고 엄마가 입혀주고 아 진짜 그냥 어머니. 평생 엄마랑 살아라 하고 싶어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닐 때목다 늘어난 티셔츠 입었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막으막으 들어놨을 때 자기한테 자기 신세 안 다할 때전 여친 얘기하는 사람. 맞아요? 아 자, 짜증나 너랑 같이 하기 그러면 형이 좀 맞춰봐요 그래 전여친과 과거를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할때 근데 이건 나도 싫은데? 이런 사람들은 연애하면 안돼 그냥 친구들이랑 맨날 엑스 얘기하고 그냥 그러고 노는 거야 야나 전여친이랑 이것도 해봤어? 어쩌라고 <웃음> <웃음> 뭐 어쩌라고 물어봐니네가개 싫어 진짜 미야. <웃음> <웃음> 그럼 그럴 거야 걔랑 다시 만나 나 갈게 아, 이런 친구 만나봤어요 혹시? 아 저는 만나... 아! <웃음> 만나본 적 없는데 썸한적 있어요? 제가 말했지 않나요? 그 촬영 끝나고 네. 롯데월드에서 처음 만남을 가진 아나 얘기 안 했을 리가 없는데 네. 진짜 골 때리는 친구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모델 남자분으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 에이, 모델 남자분들이랑 많이 만나봐가지고 저한테 뭐 스타일이나 뭐 이거 좀 아쉽다 뭐야 그리고 뭐 키가 좀 아쉽다 뭐 그랬던 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거를 좀막 높이고 싶었나 봐요 진짜로 집 가고 싶었어요 그럼 그 사람 만나든가 그럼 그 사람이 왜 헤어졌어? 어, 맞아 어. 재작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이랬는데 그 자기 전남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 좋은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그 전남친과 있었던 추억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좋은 점들을 그럼 나는 얘랑 어떤 추억을 쌓여가지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래서 너무 싫은 거야 그게 득실 이제 그만해. 전원촌 이게 그만했으면 좋겠어. X는 항상 문제입니다. 아나 쇼트에서 이번에 이것도 봤었거든. 결혼하는 남자와 연애하는 남자의 그거를 봤었는데 전남친과 현 남친을 비교했을 때 키스를 누가 더 잘했냐 했을 때 전남친 뭐 이런 스트레치가 있었어 보는 내가 되게 불안불안하더라고 이남자에게 기분이 나쁘지지않을 그냥 안 좋았던 얘기들도 쉽게 하면 안 되는 거 같아 좋은 얘기는 당연한 거고 아 걔랑 그랬어서 진짜 그냥 막 싸웠다 너랑은 안 그래서 좋다 이런 얘기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전 사람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해달라고 해할때 이제 해야 돼 이런, 이런 얘기는 그냥 자기 일기장 에기 하세요 좋아요. 제발 자 넘어가요 사실 무정자증일 때속코맛이 별로일 때 틈만 나면 스킨십 하려고 할때 리플 패치 안 붙였을 때 너무 이성적일 때아 나를 가리치려할때애정결핍 심할 때 매운 거먹가 내가 맵찔이를새길때 틈만 나면 우울한 사람 500원까지 터치페이 할때 틈만 나면 삐질 때 틈만 나면 삐질 때, <웃음> <웃음> 나면 삐질 때. 틈비 틈비 정말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사랑 삐지면 귀엽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칠 정도로 이제 삐질 때 삐지는 사람도 귀가 빨리고 그 삐지는 걸 보는 사람들은 한두배 두세 배로 더 귀가 빨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 나쁜 년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스트레스가 엄청 봤습니다 어, 나 약간 이런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진짜 뭐만 하면 삐졌었거든요 나보다 전화를 먼저 끊었어 그럼 삐져 밥 먹을 때내 생각 안 했어 삐져 아침에 학교 가는 동안 나한테 손톱 안 보냈었어 삐져 나보다 먼저 일어났는데 군분이 인사 안 했어 삐져 잘 자라고 인사도 안 하고 잠들어 삐져 술 먹을 때왜술 먹는다고 얘기 안 해? 삐져. 내가 이랬었어. 옛날에 진짜. 진짜 싫어요. 전여자친이랬거든요 진짜 싫었어요. 저 나중에 한번 제가 당해보고 그때 고쳤거든요. 다행입니다. 나 괜찮은 남자예요. <웃음> 자, 다음 컷 <웃음> 넘어가죠. 식탐이 엄청 날 때, 자존감 낮을 때. <웃음> 정답! 돈 빌려달라고 해놓고서 안 갚을 때? 다칠 때, 호들갑 떨 때? <웃음> 아... 좀 다쳤다고 폭풍 엄살. 아 근데 그거 좀 별로일 것 같아. 나 이거 진짜 경험해봤어. 아니 이게 제가 춤을 추면 다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춤이 워낙 잘못 몸을 움직이면 많이 다칠 수 있는데 알아요? 전갈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해서 팍 올라오는 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애가 으아으아 아! 아! 진짜 이러는 거야 진짜. 으아으아으아 어, 그, 그, 아! 아! 아!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다들 진짜 심하게 다쳤나 보다. 괜찮아? 그랬는데 이제 옆에 친구가 야! 야, 129 불러. 129 불러, 막 이래. 응. 근데 진짜 보니까 별로 안, 안 다쳤어. 아... 근데, 으아! 수가 좋아! 바스가 막 이러는 거야. 어나 어, 진짜 그거 보고 진짜 저 환상이 진짜 와장... 그리고 약간 좀 평소에 시크하신 분이었거든. 갑자기 그러고 한, 한 일주일 동안 다리를 막 절척젓 이러고 다녀. 아 진짜? 근데 또 우리가 안 보면 또 이렇게 잘 걸어 다녀. 이게 너무 티가 나서 환상이 진짜 깨졌어요. 그냥 우리한테 조금 연약함을 좀 어필하고 싶고 우리가 걱정해주는 걸 원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그 상황에서 소리까지 지르면서 막... 좀 잘못됐네. 아나 그거 있었어. 나 백신 접종 받았을 때 면팔을 하루 종일 안, 써, 안 쓰고 그게 염살이지? 근데 이런 것도 귀여운데? 그래서 다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남자에게 어떨 때 환상이 깨질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환상이 깨질 수가 있네요 뭔가 저는 되게 원초적인 거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자잘자잘한 거 어. 이런 거 지하철 하차전 탑승 어. 어. 이렇게 생활 습관에서 환상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음. 이런 디테일한 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더 돌아보게끔 하지 않나? 여러분 남자에게 환상이 깨질 때 아셨죠? 이런 행동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또 양정은이 했을 거 아니야? 형이랑 하니까 재밌네요 뭘? 리플레이 갑자기 또왜뭔 고백이야 누나랑 뭐 키스하고 싶니? 그런 건 아닌데 <웃음> 이렇게 해서 알아보기 대성공 즐거네요 아니 아 나도 우리만의 클로, 클로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오프닝만 챙기자 네 좋아요 끝! 너거 돌렸어? 네 <웃음> <웃음> 그럼 <그건> 돌려면 <웃음> 돌렸다고 막 그럼 말을 해야지 마 어? 야마 어떨 뭐, 때 남자에게 환상이 깨질까? 이게 지난번에 남자들은 어떨 때 여자들한테 혜선이 깨질까 했었어요. 그래서 반대편입니다. 음. 아 이걸 또못해하나 남자인데. <웃음> 이럴 수 같다. 야! 내가 남자 기준에서 모르겠나 하지 말자 그랬지. 뭐더라고요 내가 <웃음> 왜 내가 준 목도리 안해요? 뭐가? 내가 준 목도리 왜 안해요? 따가워서. 눈 구라고? 미안하다. <웃음> <웃음> <웃음> 내가 고심해서 샀는데 겨울이니까 추워서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온딥온 톤인 거 샀는데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알아서 알아알아 돼요 아니 할 거야 할 거야 하지 마세요 아할 거야 하지 자주 할게 자주 할게 안 해도 돼요 에이 었지아 저는, 저는 이런 거 저, 절대 안빌어는데 그럼 그럼왜 말했어 그냥 바보 병신 시 빨럼 제일 중요한 게 없네 그 아직 아직도 이거는 아직도 살짝 남아있지는 않을까 음. 감사해야 됩니다. 많이 삐지지 나요또 CFP라서. <웃음> 무슨 피요 CFP. CFP는 뭐야? i n f p 별명. 왜 CFP요? 그렇게 하던데? 제가 안 그랬고 저스티스님이 그랬어요. <웃음> 아 그렇구나. 저스티스님이 i n f p CFP래요. <웃음> 만나보지 그러면. 뵌 적도 없는 분, 분인데 서운하네, 벌써부터. <웃음> 그러니까 끝만 나면 삐질 때 아니야 이게? 끝만 <웃음> 나면 삐질 때. 야 이건 일부러 그런 거잖아.